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원금 보장은 됩니까? 물론 소중한 돈이 혹시 손해볼까 봐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죠. 다 아시다시피 투자 상품 가운데에서 원금 보장을 하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다는 뜻이죠. 예근데 은행이나 정권회사에서 거유받기도 하는 ELS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 ELS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 보장 이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 수익률이 낮고요. 원금 비보장보다 또한 결과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이자보다 많이 주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은행 망하겠죠.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금 보장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금 보장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제가 돈 파는 가게에서 돈이 휴지되는 결정적 순간 1편, 2편을 방송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죠.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도 또 시청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오늘 요약 정리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숫자, 액면, 액면 그대로 예근데 지금 1억이 10년 뒤에도 1억이면 숫자는 동일하니까 그것을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돈 파는 가게를 꾸준히 구독하시고 또 투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은 결코 원금 보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10년 뒤면 즉 구매력이죠 1억 원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훨씬 줄어든 거죠 10년 뒤에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나 여러 가지 또 상품 가격을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은행에 잠시 보관하는 뭐 몇달 잠시 보관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길게 두면 그 자체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확실히 손해보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원금 손실이 확실히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가 상승 또돈 가치 하락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인플레이션을 침묵의 암살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그 순간에 내 목을 조르는 거죠 자, 그것을 돈에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내 돈이 사라지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돈이 확 줄어 있는 거죠 그것을 저는 돈이 휴지되는 결정적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웃음> 우리가 돈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일반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그런데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돈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체감 물가,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우리가 느끼는 물가 수준으로 돈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매년 1%대인 경우가 많지만 많아야 2% 정도 안정되어 있다면 그데 체감 물가는 3%에서 3.5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안정적으로 물가가 관리된다. 예컨대 1, 2%로 관리된다 하더라도 당장 1, 2년, 2, 3년 동안에는 잘안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완전하게 확연하게 느껴진다는 라 겁니다. 어, 예컨대... 최간물가상승 3%에서 3.5%만 적용하더라도 30년 뒤에는 돈가치가 지금의 3분의 1, 무려 4분의 1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음, 2% 정도만 가정하더라도 물가상승을 한 30년 지나면 반토막 납니다. 구매력 돈가치가 1억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5천만 원 가치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특히 노후의 장수시대이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60세, 70세는 청년이고 그죠? 80세 분들도 많죠. 더구나 90세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할 때, 돈을 정식하고 돈을 잘 보관할 때 단순하게 그냥 은행의 원금 보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실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가치로 계속 분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장기 투자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기업은 성장하고 주식도 성장한다. 자 그랬을 때 1년 2년이 아니라 최소 3년 5년 이상 5년 10년 이 이상이 되면 그 돈이 여유 돈이라면 무조건 돈 가치 이상으로 주식 투자 가치는 오르더라. 자, 이 믿음은 꼭 가지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투자에 대한 지식의 크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 내 돈의 원본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원본을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침묵의 암살자라는 표현처럼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느냐, 그두 가지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고? 바로 나 자신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노후에는요. 물가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산품, 예컨대 이런 뭐컵 가격이나 또뭐 핸드폰 가격 뭐 이런 것들처럼 상품 가격이 있고 두 번째는 서비스 가격이 있죠. 서비스는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죠. <웃음> 물론 앞으로는 로봇이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런데 상품 가격보다 서비스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상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상품은 공장 자동화 등등 해서 다량 생산,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컴퓨터 한 대가 엄청나게 비쌌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주 그때에 비하면 훨씬 훨씬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책상에 노트북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다 알고 보면 컴퓨터죠, 이게. 그런데 서비스 가격, 즉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더 많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이죠, 인건비가. 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후, 점점 수명이 연장되고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많아지고 하면 어떤 서비스에 우리가 익숙해집니까? 집에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막 쇼핑하고 이런 것은 점점 줄어들겠죠.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서비스, 예컨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돈이 있다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력보다 서비스를 받는 구매력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 원금을 보장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비스 가격들은 얼마나 올라갈까? 제가 소비자 물가는 1, 2% 통계층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런데 체감 물가는 3.0에서 3.5% 정도 그렇다면 서비스 물가는요.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물가는 이 체감 물가에서도 1.5배 정도를 곱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얼추 한 5% 가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장기 자산들, 또 노후에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내 돈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기대 수익률은 이론적으로는 미니멈 3.5% 이상 체감 물가 이상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5% 정도, 아까 서비스 물가를 생각하면 5% 이상을 불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목돈을 활용한 올웨더 월배당형 미국 주식 또 이테퍼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45% 4 내지 5%의 배당이 꼬박꼬박 나온다고 전제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원금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금은 원금 보존 주구기 때문에 아주 저 변동성이죠. 그것조차도 자본주의 성장의 법칙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돈을 가졌는데 투자가 아직도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형 상품에서부터 조금씩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경험하고 습관화 시키는 것이 좋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후에 특히 목돈, 원금을 보장하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원금 보장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간단한 문의가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